안녕하세요 블로깅포예나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 오후에 국내 거래소인 퓨어빅 거래소가 무려 30억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퓨어빅 거래소의 경우는요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없는 거래소였어요 이 퓨어빅 거래소는 마이닝 거래소인데요 거래소의 수익을 무려 90%를 배당하고 이 발행량의 무려 90% 이상을 소각한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거죠 자체 거래소 코인이 퓨어 코인을 개당 0.45원의 공구방을 통해 1차 세일을 완료시켰고요 무려 13000이더를 모았습니다 어, 하지만 1차 판매 완료 후에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카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회원들을 하나 둘씩 광태하기 시작했고요 관리자 프로필은 죄송합니다 라고 변경을 한 거죠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퓨어백 거래소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요 이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더니 거래소가 아닌 DC 알트 갤러리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해당 주소창 탭을 보면요 퓨어빗에 당한 흑우 여러분 알겔과 함께 시드 복구 도전이라는 메시지로 지금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가 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퓨어빗에 투자를 받은 이더 스캔을 가서 이 퓨어빗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5시 반경 500이더를이 거래소로 추정되는 주소로 출금을 했고 20분 뒤에 13,000 리더를 신규 지갑으로 출금을 했습니다. 어, 신규 지갑에는 오후 7시 현재 16,000 리더가 모였는데요. 정확한 피해 금액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어빗의 이번 먹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네요. 이 먹튀 사건은 기존에도 발생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퓨어빅 거래소는 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기만하고 조롱하는 지금 행동을 보였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의 퓨어빅 거래소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라이센스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큰 화두였던 것 같고요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인이 잡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금요일 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퓨어비트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